어? 킬. 뭐날 감겨 했냐 배가 고프구만. 파이팅. 파괴 공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필코 저지하십시오 플라신가 보네. 나있어 아, 아, 근데 우리 형 잘한다. 아, 안녕하세요. 마교 보니까 무협지 좋아하시나? 저도 무협지 좋아하는데. 마교가 짱이긴 하죠. 참 하신겨. 안녕하세요. 이건 치른다 선 이제 좀잘 들어가네 아, 나이스 우리 부캐가 좀 많나보다 잘하시네 원래는 그렇게 좀 느낌이 이상할 땐 이사가 가지고 하는 것도 방법인데 아이고 죄송해 잡아줘 있어 큰한 포기 안 맞았네 아형 제가 되게 안 맞는 이유 알았다. 지금 스나하고 싶어서 그래. 사실. 갑이 경고 폭탄이 설치습니다 펜더 영민 님이 옛날에 그 영민 님인가? 유벤투스 우리 시참도 자주 오셨던 아닌가?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아니 아니요. 지금 일단 스나가 이미 이미 한도라서 이 방에서는 다른 방에서 해야 돼요. 찰들 거면 제가 순위가 높아도 스나가 좀 많으면 방 분위기가 좀 깨져갖고 인스임어때 자골이 왔어야 되는데 의심이 많구만 그럼 일단 아까 가스 안고사 18킬 미션이랬죠, 18킬. 쿠핑을 좀깔 시간을. 깔 시간이 돼야 되는데. 어, 성완님 안녕하세요. 저랑 이름 비슷하시네. 네, 오늘 그 3월달까지 낮방입니다. 아, 참. 이거 맞냐? 뭐야? 이게 뭐야 하셨습니다. 그러게 말입니다 아마 3월달까지는 낮에 방송하고요 4월달부터는 저녁에 제대로 합니다 야, 이거 달리는거 계리란다 깊이를 근데 이거 가두리 양식이고 야 이거 이거 그 어부들이 그물질하는 것처럼 삥으로 그냥 몰아서 잡네 대각빙이 없나 보다 아니 저도 후핑때문에 안가게 되는데 그 누군가가 까주겠지 그런 마인드 기대면 안되죠 까줄 수 없는 빙까주고요 오예 키욱이 왜 나오냐? 키둥이 랄 뻔했다. 와우. 아까보다 낫다. 폭탄 설치되었습니다. 아래 아래 아래 아래. 역시 안 맞을 땐 큐트 큐트긴 하네. 탄이 원래 좀더 무르익을 때딱 들어가야 되는데. 딱 우물한 두명 있고 한 단층한 두세 명 있을 때 들어가면 개꿀인데. 스페셜 포인트 스페셜 포인트 킬킬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오나 뭐, 이편 몇킬 했냐? 그래 이제 좀 많네. 아... 좋아요. 오좀 붙어 주지, 우리 2층인데. 내, 나라도 얘기해야지. 그래야 저 2층 탄보이 위안받지. 이거 이기면은 할만하다. 이거 이기겠지? 이길것 같은데.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근데 티라노님도 대단한 게 아까 계속 막 디스 당했는데, 오 그냥 빼는 게이걸나 빼야 된다. 채팅 한번 안 주시더라고. 그냥 계속 무시하세요라고. 나이스 이번에 벽으로 나오는 거꾸레 우리 우리 연막 연막은? 와 갑박빙 레전드 아니 가봐. 가빡... 아. 어... 아니 우리 편. <웃음> 나 당연히 싸준 줄 알았는데. 와 너무 아쉽고. 제가 복귀하고 나서 제일 하셨다 방금. 찰짝 아, 나 이거 한두 명은 꺼내줄수 있었는데. 오. 오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어, 채팅 신호. <웃음> 당황하셨나 보네. 기도력만 안까니? 근데 베어내였나피 많은 사람이 들어와주면 좋은데? 뭐해요, 고메? 힘서큰 치면 되는 거 아닌가? 땡기좀좋 텐데.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아정 아쉽다 아쉬워. 제발 꿀레이 어, 제가 타행. 이거 푸핑으로 안 들어가면 힘들겠다. 엘빈 형 이거 빨리 안 되네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뒤에서 후속 타가 있어야 되는데 후속 타가 없다. 제가 그냥 푸핑 치고 들어가야 될 때? 뭐야? 들어가시네. 나 아, 여기까지 오는 비행 자꾸 누가? 어 뭐야 <웃음> 헤헷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오 좋다 네, 띄워주시면은 길빙 쳐드립니다 나왔데 나오지 않았나? 작게 어, 아깝다 큰저기 큰적일 나이스 됐다 와 이거 이기네? 한다. 나이스. 자 이제 안고사 미션이죠. 아 이제 손좀 풀린다.